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은 이거 식빵 음, 샌드위치하고 모닝빵 음, 할 거예요. 감자 이거 내가 농사진 감자인데 못 생겼어. 이렇게 가지고 해야지. 감자는 먹, 먼저 입 으끼고 이게 마늘 마늘햄이에요. 마늘햄. 치즈도 좀 넣어주고 오이 좀 두툼하게 썰어야돼 그리고 당근 당근이 바람 들어왔어요 소금을 물이 끓으니까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고 소금물에 살짝 데쳐야돼 감자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그다음에 설탕, 마요네즈 이 정도로 넣어보고 이제 속 속은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. 이게 버터 버터를 녹였어요. 그래서 빵 안에다가 빵도 이렇게 발라. 이게 간식, 간식용으로 감자, 샐러드하고 이게 모닝빵 이렇게 해봤어요. 우유하고 이렇게 드시면은. 또한끼 식사로도 간단하니 괜찮네요. 감사해요.